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이 칼날 좀 보세요! 날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CM 에이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픽 콘텐츠 캐릭터가 있습니다 하나 더 늘었네요! 바로 피규어! 펄아비스의 게임들은 하이퍼 퀄리티를 자랑하는데요 퀄리티를 보존하고 잘 살릴 수 있는 피규어명과 리치웨이가 함께했습니다 총 2000개 한정 수량으로 제작이 될 예정인데요 직접 플레이하는 캐릭터 피규어는 이번이 최초네요 그거 아세요? 피규어는 포장된 박스 자체까지 피규어인 점 견고함이 진짜 다크나이트가 보인이 돼서 여기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있니? 아 정신 차렷! 여기 비닐을 보시면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왠지 아시나요? 바로 숨구멍입니다 커다란 비닐에 아이들이 자주 들어가는 진식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블리츠웨이는 그런 사소한 점도 캐치해서 숨구멍까지 뚫어놨다 그럼 비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슥! 뒤를 보시면 여기 스트릿폼에 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공기가 쌓이는 것을 막아서 이게 팽창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세심한 포인트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스트릿폼 뚫어서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게 조립 매뉴얼입니다. 피규어를 처음 접하신 아니면 이제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조립 매뉴얼을 보시면서 조립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다크나이트가 누워있고요 여기 보면은 다양한 파츠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다크나이트 키가 2 m 가 넘거든요 저랑 얼마 차이는 나지 않는데 이 피규어가 실제 크기의 4분의 1 사이즈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탱수통을 보여드리면서 이만합니다 하나, 둘, 둘하고도 조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게 작은 거야, 큰 거야 할수 있는데 진짜 큽니다 무려 이만 해요 잘 넘겨주세요 다양한 파츠들이 있습니다 여기 장식물들과 여기 커다란 이게 베이스예요 야 색감이 진짜 좋아요 칼도 있고요 어, 별사탕도 있네요 별사탕 먹지 마세요 안녕 베이스를 먼저 이게 다크나이트가 올라가는 받침이거든요 다크나이트가 기술을 사용할 때 땅을 약간은 검게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 거 있는데 그 표현을 굉장히 잘한 거 같아요 옆에 있는 장식물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여기 홈에 그냥 꽂으면 돼요 보라색인데 세세하게 진짜 입 하나하나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러면 여기도 꽂아주고요. 조립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렵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꽁꽁 싸매져 있지만 벗기기 쉽게 벗기 기 쉽게 저런 분리츠에이 이렇게 옆에가 터져 있어서 이를 손쉽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손톱이 아주 일이에요. 다크나이트가 소중히 네일 아트까지 했는데, 느껴지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다크나이트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국가에 다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다리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뜨거운 적도 지방을 지나가면 컨테이너가 거의 무려 1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세세한 것까지 블리치웨이가 잘 잡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봉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베이스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걸 잘 맞춰서 껴주시면 은 다크나이트가 쑥하고 소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크나이트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쪽을 보게 돼요 카메라를 안 보고 와... 여기 보이시면 포인트로 장미가 있거든요 이 블랙 장미 갑옷도 재질이 자, 굉장히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견고하면서 여기는 가죽 같은 느낌의 재질 그리고 여기는 포인트들 찡이라고 할수 있나요? 실제로 아파요 근데 의상을 보니까 RPG는 그런 게 있어 이게 굉장히 방어력이 높은 가보세요 알죠? 얼굴을 살펴보면요 눈동자가 빛나요 일단 눈동자를 이렇게 페인트 할수 있나? 왜 나는 미술 시간에 이런 거안 배웠지? 야, 콧대부터 살아있는 게 보시면 느껴져요 콧대와 귀 그리고 입술까지 아, 이 헤어컬러 뭐니뭐니 해도 캐릭터는 은발이지 않습니까? 모발은 역시 은빛 모바일은 역시 검서방 모바일 알죠? 바디 부분 종아리부터 무릎? 허벅지? 어머나.. 에리님? 아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신차 네, 이 무기 보세요! 이 무기 보시면 다크 나이트가 쓰는 태도라고 합니다 캐릭터의 키보다 큰게 특징인데요 야 엄청 크지 않습니까? 확실히 사방의 적을 시원하게 쓸어버릴 것 같은 그런 무기입니다 피규어에서도 태도의 매력은 정말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아! 이 동작이 어떤 모션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마 정령폭식 기술의 특징을 이 모티브로 삼아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야? 자, 여기까지 다크나이트 피규어의 외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다크나이트 피규어는 펄어비스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 시 펄어비스 스토어에서 검은사막과 검은사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지급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판답게 2,000개 중몇 번째 작품인지도 알 수가 있으니까 구매하신 분들은 나중에 꼭 공식 포럼을 통해서 인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득템의 마무리는? 인증이잖아요. 그럼 에이든의 득템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아, 근데 다크나이트 이거 주면 안 돼요? 진짜? 아, 너무 갖고 싶은데. 얼마면 돼?